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스타 한수진입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드려요 오늘은 선물하기 좋은 인생곡 TOP3라는 콘텐츠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자 프랑크 소나타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악장 안에 사계절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고 또는 이 곡을 프랑크가 웨젠 이사이에게 결혼 선물로 줬었는데요. 결혼의 그 여러 단계를 또 담은 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인생 이야기, 인생에 있는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, 감정들이 담아 있지 않나 그리고 제 인생에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골습니다이 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이클릭 폼이라고 한 모티프가 1, 2, 3, 4학장에서 계속 나오는데요. 모티브가 등장할 때마다 약간씩 어,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모티브를 잠깐 들려드릴게요. 음. 처음 들으셨던 요라이징서드가 요게 이제 이 모티프가 이 악장에서는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. 이 악장 전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폭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뜨거운. 이제 가득 담긴 악장인데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모티프가 바뀌어 있고 또 3악장에서는 어 약간 레지타티브가 호소이 깊게 말을 하듯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중간에 이제 와 어떻게 보면 좀 모관적인 그런 멜로디들이 어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를 만드는 어 악장인데요. 그 속에서는 이모티프가 처음에 모티브가 이렇게 바뀌어요. 하고 퓨어하면서 더 순수한 그런 분위기의 악장인데요 처음 이곡이 시작할 때 피아노 파트에서 약간 뭔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시작을 해요 바이올린으로는 흉내 내기 어렵지만 근데 그 멀리서 뭔가 시간을 상징했던 그런 종소리가 사악장에서는 정말 어 축제의 그런 종소리 여러 곳에서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한 그런 종소리로 이제 바뀌는데요. 그 속에서 아까 처음에 이 모티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변해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모티프가 더 등장을 한대요. 사악장에서는 이 모티브가 클라이막스로 이제 갈때 다시 재등장하는데요. 그때는 이제 피아노가 먼저 폭풍의 시작을 어, 알려주면서 조금 더 마일드하게 변합니다. 마지막에 한번더 나오는데요 가장 드라마틱한 버전으로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뭔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폭발을 시키고 다시 이제 사각장 처음에 그 잔잔하고 퓨어한 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로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로 이 곡이 끝나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정말 인생을 다아우르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네, 제첫 번째 초이스로 골랐습니다 두번째 곡은 상쏰스의 인트로덕션한 런덕크프리츠저 인데요 어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연주를 많이 한 곡이기도 하고 프렌치 작곡가가 스파니쉬 작... 연주자이자 작곡가에게 헌정했던 곡이어서 굉장히 어,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굉장히 프렌치한 엘레강스와 처음이 있지만 그 안에 또 어, 스페인을 상징하는 열정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서주에서는 말리코니코라는 디렉션을 줘요 말리코니코가 멜란콜리라는 단어가 나온 말인데요 어, 비터스윗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굉장히 뭔가 절도 있는데 그러니까 춤 같은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마치 투사가 어, 소와 같이 아리나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트로덕션을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섹션이 난 다음에 투사 아리나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. 그 변화에 있어서 이미 굉장히 이러면 틱한 체인지가 느껴지고, 그 안에서 이제 색깔로 표현하자면 뭔가 붉은색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안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또 나오는데요 연인끼리 만나서 뭔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열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따스한 해피달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페스티벅하게 화려하게 끝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어,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조이스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, 많이들 아시는 어, 제 인생 곡으로 많이 등장했었던 블록 콘셀트인데요 이 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악기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기록하는 곡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뻤던 순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함께한 곡이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음, 일학장은 어, 마치 태초의 어두움에서 뭔가가 창조되는 것처럼 어, 그런 어,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악장은 항상 제가 이 곡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악장은 포슈빌이라는 어, 타이틀이 붙는 만큼 그냥 프로그처럼 어. 느껴진다면 메인 악장이 이 악장인 것 같은데요 정말 기도하는 듯한 그런 어, 시작으로 어,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슴 벅찬 그런 순간들이 함께 해서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악장이 아닐까 싶고요. 제게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어, 모먼트들을 늘 선사해 주는 그런 악장이고 삼악장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끝내는 그런 곡입니다. 조금씩 들려드릴게요. 수많은 연주를 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. 한 명의 연주자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는 아마 관객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. 저 같은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은 특히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업이 예술에 지원하는 걸 메세나라고 하죠. 그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공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었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가 음악을 쉐어하는 그런 플랫폼들의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요.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다시 찾아가실 수 있게 됐잖아요. 누구나 연주자라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를 선물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기획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, 문화예매권을 활용해서 기업에서 문화 선물을 하신다면 제 연주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클래스 문화를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 많은 분들이 문화를 선물하셔서 접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문화를 함께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문화와 함께 하시길 희망하며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